동상으로 발목절단술 이후 5일만에 폐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1년 3617호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07년경 상해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그는 평소 알코올 중독증이 있었는데 2008년 2월 4일 술을 마시고 밖에서 잠을 자서 오른쪽 발에 동상이 생겼습니다. 2008년 2월 12일 오른쪽 발에 동상, 괴사, 봉소염 및전이로 인한 폐혈증으로 진단한 후 우측 발목 절단술을 시행하였고 근내 2009년 3월 30일 사망하였는데 사망 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과 선행사인은 연조직염, 간질, 알코올금단 증상이라고 기재되었습니다. 진료기록감정서에 따르면 경련과 감염증이 주된 사망원인이 되며 동상에 대하여 외상기여도는 70% 이상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1. 사망의 원인 망인은 동상을 입은 후 생긴 면조직염 폐혈증에 의한 경련등을 일으켜 동상 구위인 우측 발목 전달술을 받고도 그 증세가 나아지지 않아서 사망하였고 고로 망인은 동상으로 사망하였다 할 것입니다. 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범위 상해 사망 보험사고의 요건 중 외래성이란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사고로 의미하며 이러한 외래성, 사망간의 인관계는 과 수익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상은 신체의 질병과 같은 내부적인 원인에 기한 것이 아니라 저온이라는 외부적 원인에 기한하여 발생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외래의 사고임이 분명합니다. 쟁점 망인이 입은 동상이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인지 여부 급격성이란 미리 사고를 예측하여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예견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한 것을 의미하며 우연성이란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제대로 귀가하지 못한 채 추운 날씨 속에서 잠을 자는 상황은 우연한 사고라 할 것이고 사고의 급격성이 절대적인 시간 개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상이라는 상해를 입은 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는 사정만으로 급격성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동상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합니다. 3. 책임 제한 해당 여부 진료기록 감정서에 따르면 동상을 입은 지 3일이 지나서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를 받은 점 중앙대학교의 정형외과에서는 동상을 입었을 당일 치료를 받았다면 조직괴사를 동반한 동상을 방지할 수 있었고 슬관절 아래 절단 43%의 연구장애를 고려하였으며 반대로 중앙대학교 신경외과는 신부 동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였고 3일 전 동상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조직 괴사를 동반한 동상을 방지할 수 있었을 가능성은 적으며 발목 부위 혹은 발가락의 절단수술 각 12%, 40% 연구장애율로 추정하였습니다. 동상을 입을 당시에 동상의 정도 및상태 병원 치료를 받지 아니한 이유 등 당시의 상황을 알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망인이 발목 절단술을 받고 이후 상태가 호전되어 2009년 2월 26일 전원되었음에도 2009년 3월 31일 사망한 점에 비춰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 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치료를 게을리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고의 위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평가 같은 병원의 감정이 중 신경외과 교수의 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분명 망인은 발목수술을 하였는데 정형외과 교수는 슬관절 이하 전탈술을 요하는 내용을 적시한 점에 비추어 배제의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